기왕의 심장질환은 없고 기도 내 포말과 폐에서 플랑크톤을 발견하지 못하여도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 가단 5.163020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6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10년 뒤 태국으로 여행을 간후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익사였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망인의 신장은 149cm이고 망인이 발견된 장소는 수심 180cm인 점 망인은 물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심장 정상 등 주요 장기 모두 정상적인 상태이며 익수소견의 하나인 폐부종과 뇌부종이 발견된 점 병원으로 이송된 후 2일 동안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점에 비추어보면 태국병원에서의 진료기록 등의 기돈의 포말, 실질장기에서의 플랑크톤, 검출, 위장에서의 익수소견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익사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따라서 망인는 호텔 내 야외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익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는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 등의 원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